빨리 들어가고 싶어 이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어 팬분들한테요? 어좀 이따가 보는데 보인... 진짜 보여요? 좀 이따가? 진짜요? 어 음. 신기하다 이게 오늘 오늘 졌다고요 오늘 몇곡 해? 어 우리도 <웃음> <Moo>, 선우의 하트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가뭐 하냐고요? 나 훈아! 수고습니다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재밌네요. 뭔가 팬분들을 직접 본건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관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약간 생각보다 재밌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추워. 약간 아빠랑 영상통화하는 것 같아. 이게 초왜안 나오지? 갈게요. 5, 6, 7, 8 입장하기. 오 오! <웃음> 뭐야? 저형형 형 얼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 세상이 많이 발달되어서. 되게 게임 같다. 이거 걸어다니실 수도 있나? 저는 저에... 오! 걸어다닐 수 있네? 우와! 어. 오! 오 신기해. 오! 잠깐만. 지있어있어어디어있어요어있어있가있어있어나가볼어있어어떻게나가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우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 나. 나 아, 아, 노란, 노란 없다. 아맞어 <웃음> 여기는 어, 거리두기 없어있기있어있어있어있어있있어있네있어있있 거의 3분밖에 안 남았대요, 응. 근데 응.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댕냥지 볼꼭해죠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세상 좋아졌네요, 메타버스 진짜 너무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해 따라가기가 힘 캡처 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바이즈고 바이즈 <웃음> 내 찍고 말고 바이즈 어어 일정 됐어 아, 안녕 바이 안녕하세요 트위터잖아 여기 돌아다닐 수 있나? 우와 <웃음> 어, <웃음> 약간 트위터산 강동원 트발 장난 아니 잘맞니키사 네. 네. 오늘 댕브가 네. 아주 미쳤던 거. 진짜 미쳤내 아, 화면을 네. 그렇게, <웃음> 그렇게 잘해도 되는 거니까 서는 음. 나왔어, 나왔어 아니, 안 나왔어 나왔어 아, 진짜? 나왔어. 나왔잖아 웨 <웃음> 진짜 미치겠네, 아 너무 야, 이거 재밌어서 끝내기가 싫어 아. 또뭐 온라인 수업 같다, 안 돼? <웃음> 빨리 들어오셔야죠 네. 자, 수업 시작할까요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울 거는 n i 데뷔 이렇 해서 요 저희가 컴백을 언제 하죠? 전다, 전다, 전다 여기 우등생들이 많다 어, 우등생, 어, 선생님 1월 10일이요 안녕 안녕 어떻게 나가 <웃음>